오늘은 자, 제가 왜 앉아서 또 시작하느냐 어, 아주 기쁜 날입니다 아주 기쁜 날 어, 오늘은 헬스를 할건 아니고 운동할 건 아니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, 새내기 유튜버인데 아직도 새내기 유튜버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아직 4개월이 안된것 같은데 벌써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 명이 넘었습니다 박수 치세요, 박수. 1만 명 이벤트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, 어,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나, 뭐 이렇게 뭐 선물을 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,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저랑 같이 얼굴을 보고, 소통을 하고, 이렇게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저랑 같이 만나서 운동도 하고,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, 그 다음에 끝나고, 어 식사도 같이 하고,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제가 날짜를 미리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음, 일단 날짜는 10월 3일 개천절 빼간 날 10월 3일이고 오전 11시.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참여를 하느냐 이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홍원이랑 같이 어, 운동은 나는 꼭 해야 되겠다. 홍원이를 한번 봐야 되겠다. 궁금한 게 너무 많다.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. 어, 같이 참여하고 싶은 이유를.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은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뽑아서 어 이렇게 제가 정한 다음에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댓글 달기 전에 어 구독은 돼 있어야겠죠? 구독은 돼 있어야 되고 좋아요 알람 이런 거를 많이 누르셨던 누를 분들이 플러스 점수가 있는데 확인은 할 수는 없어요 양심에 맡기겠습니다. 양심에 맡길 테니까는 궁금한 거 바로 알려드리고, 운동법이나 아니면 또 다른 외적으로, 운동 외적으로 궁금한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, 댓글이, 어, 한 100, 100개 이상은 달리겠죠? 100개가 안 달리면 대략 난감인데 이거? 안 되는데. <웃음> 감사합니다. 그리고 어, 많은 참여와 관심 가져주시고, 앞으로 어, 3만 명, 5만 명, 10만 명될 때까지 저도 이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어, 제가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컨텐츠 이런 거 있으면 의견도 많이 댓글로 달아 주시고 하시면은 그 취합을 해서 제가 최대한 그쪽으로 할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0월 3일 날 봐요.